웃기네 이설. 다 까가져. 좋았어? 초코 아이스크림 <웃음> 먹었어 초코 먹었어? 들어가. 네. 아유 좋았겠네. 네. 서아 비밀이라고 했잖아 아빠가. 왜 자꾸 비밀을 만들어야 해? 그럼 아빠가 너한테 찾을 수가 없어. 그래서 통할. 예, 알았지? 네. 초코 아이스크림 먹어요. 마만테는티니